안녕하세요. 익스트림라이프TV의 익스트림한입니다. 오랜만에 제 스쿠터를 새로 하나 조립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간단히 부품 소개해드릴게요. 우선 이거는 노스 노스사의 스트릿 데크고요. 스펙은 6.2에 22인치 뚜띠라는 시그니처 모델이고요. 음. 노스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친구가 뚜띠라는 친구고요. 옆에 이렇게 뚜띠라고 이렇게 써 있고 블루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그리고 뭐 헤드셋 헤드셋은 노스 노스 걸로 준비를 했고 휠은 루트 걸 루트 걸로 그리고 나머지 핸들바는 에틱 에틱의 디알리캐스트 크롬올리바로 했고. 포크 기존의 거 그냥 재활용 노스 거 마찬가지로 그리고 클램프 틸트 그리고 그립테이프는 집에서 커스텀으로 만든 그립테이프 이렇게 해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립테이프 부착이 끝났고요 자 이제 포크 어 헤드셋 또 이것도 색감 미치지 색감이 와 귀엽네 어. 와우 이렇게 해서 언더 꽂고 아 그리스 가져오긴 했는데 귀찮아 이거 아니에요? 어 귀찮아 이거 필요없고 이야 이야 색깔 미쳤다 미쳤다. 아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휠! 휠은 루트 4. 자. 골드 골드 예, 옐로우 이렇게 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 야 이거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치? 너트요? 음, 약간 머리가 어. 늘때잘안 늘 들어가는데? 어. 살았어 살았어. 됐어. 아, 진짜 이거 엑셀 꼭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교환을 해 줘야 돼. 지금 이거 거의 1년 탔나? 그지 네. 음, 응, 1년 정도 타 가지고 응. 어, 딱 이렇게 됐고. 진짜 멋없다고? 아, 예쁘다. 아. <웃음> 110은 넓은 거. 응. 플러그가 이쪽이었나? 반대 아, 아 이렇게 그래 됐다 와 여기까지 됐고 이제 마지막 바를 각도를 맞춰서 이게 제일 힘들어 <웃음> 센터 맞추는 거 제일 힘들어 자 드디어 이제 조리 끝이다 이게 아, 예, 제가 원하는 완벽한 세팅은 아니에요 포크가 핸들바랑 맞춰서 실버로, 실버나 로실버 로우로 했어야 되는데 뭐또 사면 돈 들고 하니까 종서가 이거를 잘못 꽂았네요 엔진에요 네 심이 돌아갔네요 어, 애, 아까 핸들바 맞추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? 네제 네, 잘못입니다 이 형이 무슨 잘못했어요? 아니야. 왜? 혼내주려고? 니가 뭔데? 지금 나는 열심히 조립하고 있는데 옆에서 싸고 우 있으면 어떻게 스티커 하나 가지고. 여기나 닦아. 짜. 끝. 끝. 아 조립 끝났습니다. 네? 6.2 22. 딱 있고 또 띠. 야요거 아, 소장용으로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색깔이 너무 이뻐서 파란색이. 예. 네. 이렇게 해서. 제 차랑 약간 컨셉을 맞춰가지고만들어봤구요어이따가 한번 라이딩 해보고 또 소감을 알려가릴게요준호가 아, 타봤을 때 어때? 제가 타봤을 때는 일단 막 되게 무거울 줄알았이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들친구이즈에비이서구가이이런건없이친이친구이친이아 틸트랑 비교했을 때 비슷해? 예 응. 똑같은데 똑같아? 그냥 탔을 때? 이질감 없는? i 응. 가지 무게 조금? 예. 냉무게 조금 다르고 똑같아 i g big, big, big, big, b b m g b 처럼 하게 g big, 그 i g big, big, b 어, g 던지게 big, big, big, big, big, b 맞은다. 어 어차피 트릭은 못해 높이가 그지 핸들바 높이가 안 맞으니까 승민이 승민이었나? 네. 오 많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응. 생각보다 가벼워요. 어 생각보다? 네. 빠가 응. 지금 네. 높아서 그렇지, 그지? 네. 네. 이게 더 가벼운데요? 아 그래? 이게 더 가벼운데요, 제이콥? 아 그런 거야? 그래 지웅이 타 보니까 괜찮아? 네. 음자 어. 이렇게 해서 오늘. 네, 저의 세번째 커스텀 스쿠터 조립을 해봤고요 아마 이것도한 1년정도 이상은 타지 않을까 저는 뭐 스쿠터를 그렇게 자주 바꾸진 않아가지고 아마 망가지지 않는 한요 세팅으로 올여름부터 이렇게 쭉탈거같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